인게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약 로블록스가 맵, 그리고 캐릭터까지 현실과 같은 그래픽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릭터를 실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로블록스 캐릭터를 현실판 모습으로 바꿔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인게맨 캐릭터인 저부터 현실 모습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짜잔! 굉장히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 아이돌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고요? 사심이 담겨있는거 아닌가요 담미오이 우리 집방한칸 내주고 싶네 아. 저렇게 생겼다며 아, 아, 아, 이겨낸 캐릭터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김리아 캐릭터도 한번 현실 버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하나 둘셋 짜잔 헉돈만아 허, 허. <웃음> 너돈좀 어. 있어? 야저 모자 디테일 뭐야? 김미안이 이런 말 하면 좀 뭐하는데 쭈쭈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웃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단미오닝 캐릭터를 실사 버전으로 바꾼다면 어떤 느낌일까? 짜잔! 오! 아 이거 너무 사기예요 와 너무 예뻐요 성형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웃음> 저 캐릭터는 저렇게 예쁜데 너무 해 <웃음> 아! 아! 아, 아. 실사화 되면 안 돼요. 실사 김미야 칼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님들 맵 봐요. 맵. 맵이 굉장히 한 2000년도 초반도 로블록스 맵 같죠? 네, 너무 중요해동 스무스한 느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로블록스 기본 맵인데 맵도 만약 그래픽이 엄청 좋아졌다면 마치 현실 버전 같다면 어, 어떻게 변할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 <웃음> 아, <제발. 웃음>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시죠! 어. 이게은 이기면... 짜자잔! 오우. 이게 바로 우와. 2023년 로블록스 기술입니다. 우와, 목이 많을 것 같이 생겼어요! 어때, 진짜 현실에 온 그런 느낌이지 않아? 우와, 개공 풀벌레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우와, 김리야 뛰어들었어! 에이. 첫 번, 우와, 와! 물, 와. 물 넣... 와 물고기도 엄청 많아 이게 바로 로블룩스라고 우와 풀레음이 아, 나는 거 같아 그래픽이 엄청나지? 엄청 와 여기 봐봐 완전 숲이야 진짜 와 현실보다 이뻐 우와 바나나 빼... 우와 바나나다 와슨그 바나나가 걸어 다녀 어때 얘들아 이 로블룩스 이현실판 숲은 아까랑 오. 차원이 다르지 느낌이 이상해 우리는 장난감이 된거 같아 캐릭터 뒤 디... 음. 그 그래픽이 우리 만전 레고인데 이거는 완전 다른 게임이잖아 와 여기 오니까 캠프파이어 하고 싶다 캠프파이어 된다. 캠프 와. 와. 와. 와. 와. 자 이렇게 어때 얘들아 맵도 엄청나졌지? 맞아 이게 캠프파이어였어 요맨아 그니까 엄청나지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현실 맵도 있거든? 다른 현실 맵도 좀 들어가보자 또 있어 좋아요. 저저 저. 자 여기는 로블록스 개발자의 현실 모습인데요. 맵 이름이 그래요. 리얼 오 로블록스 개발자. 오. 오, 오 <웃음> 자 이렇게 개발하신다고 합니다. 야 올라가면 어떡해? 어때? 이 현실판 이 맵은. 여면아, 나 지금 개발자님이 나쌈쌈 해주고 계신데. <웃음> 고담해주고 계시는데 <웃음> 날 유혹하나봐 아 그니까 러네가 마음에 들었나봐 어제 개발자님이 이렇게 현실 개발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는 모습 나 개발 안하시고 게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러게 게임하고 계시는것 같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다른 맵도 준비되어 있다고 따, 다음 맵도 가보자 뿅자 얘들아 이번에는 로블록스 현실 버전의 성당이야 와 우와. 우와 엄청나지? 여기 위를 봐이 햇빛 표현 좀 보라고 이건 게임이 로블록스 게임이 아니야 이건 레고 와. 웬만한 게임들보다 어, 좋은데? 레고 게임인 줄 알았던 로블록스 게임이 와나 지금 판타지 소설 속에 진짜 들어와 있는 거 같아 그니까 어떻게 이게 로블록스 게임이라고 믿겨지냐고 믿겨지십니까? 우와. 우와 이게 어떻게 로블록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엄청 아름다운 로블록스 맵이었죠. 자, 또 우와. 현실 버전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 가자. <웃음> 자, 이번에는 고, 고퀄리티 현실 같은 레이싱 맵이야. 와, 와, 그렇게 과속하다가 사고 난다. 와, 와, 진짜 이거. 와 로블록스 게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코퀄리티다 가자! 와 차가 대박이야 차가 그니까 와 이거 봐봐 경치 봐 내가 운전을 못해 얘들아 나 내가 운전... 먼저 갈게 여기 문... 경치가 어딘지 알아? 여기 그랜드캐니언인가? 거기래 그랜드캐니언 현실에 있는 그곳이라는 거야? 어 거기를 한 거라는데? 아닐 수도 있어? 이야 맞을 걸? 아니 이게 로블록스 게임이라고? 대단한데 네, 그냥 레이싱 차 게임 같은데 로블록스가 아니라? 그니까 러와야 드리프트 대박이다 저기 어, 앞에 동굴 있다 가자 가와 뭐야 어, 동굴 진짜 완전 똑같아 아니 이게 로블록스 게임이라고요? 진짜 미래에는 다른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레고 게임 말고 야! 정말 기대가 된다 앞으로는 어떤 게임을 하고도 있지 날개가 터진다 얘들아 하지만 이 게임은 별거 아니야 마지막 게임이 정말 대박이라고 그래? 따라와 구독 자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 어 뭐야 <웃음> 우와 이거 진짜 같다 그치? 와 얘들아 10버튼 올라와 달리는 모션이 진짜 같애 이렇게 싸우는 이게 여러분들 로블록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진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C 눌러봐 C 와 들고 <웃음> 뛰는 모션이 달라 <웃음> 여기서 리아 냄새가 납니다 리아다 아! 리아 잘 쏘는데 오! 리아 잘 쏜다 리아 좀 게임 좀 해봤나봐 리아 관전할게 와 리아야! 앞이야! 리아! 오 리어! 나 공, 나공 그냥 아닌데. 너 아니었어? <웃음> 그냥 아닌데. 어야 우리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쓰리탄 던지는 모션. 와우. 당전하는 <목소리> 거. 어 G. 장전하는 거. 와! 팔 던지는 것도 있고요. 와. <목소리> 쓰리턴 던지는 거. 이게 이게 로블록스라고? 와 말이 안 된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자한 뭐. 죽어야지. 한번 싸워 볼게요. 아! 니가 아! 죽었다. 내가 네가 죽였어, 여매나. 아, 나 죽었어. 뒤에서 날뒤통수를쳤다고 어. 아. 졌네. 이거 어떻게 로블록스? 20킬 로블록스? <웃음> 대박인데? 자, 뭐, 와, 칼 던지는 거. 와! 나 이게... 살짝 영점 조절도 해야 돼. 그니까. 화면 해보자 이거 개인전이거든? 내가 볼 때? 와이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로블록스 맵인데 제가 이거 게임 링크도 써도 될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 나 리아랑 같은 팀이다 다른 게임이야 정말 어? 얘들아 C 누르고 달리면 슬라이드돼 아! 리아 잘 쏘는데? 어, 왜 이렇게 못해? 어. <웃음> 야이 녀석 혼좀 내줘야겠구만. A 지역에서 죽었어. 아, 어 이거 점령전이네. 점령전, 점령전. 와 소리 나오는 것 봐. 점령했다고 하면서 이거 진짜 다른 게임 아니냐? A 지역. 아, 죽었다. 여매니 발견. A 지역으로 와라 싸우고 싶으면 혼 아! 내줄게. 자, B 지역 가서 점령해. 어, 아, 대나왔네. 더블 킬. 안돼. 둘이 같이 있었구만. 여빈이 짱쩔한다. B 지역도 점령했고요. 귀 네, 사람이 많고만 헤드샷 와 장전하는 모션이 완전 이거 FPS네 오 오케이 2킬 아. 좋아 좋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로블록스 게임 현실같은 로블록스 게임이 있다는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게임 링크는 영상 공간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엄청나요, 엄이나 너무 재밌다. 로블록스를 다시는 레고 게임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게 바로 각게임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